안녕하십니까. 네, 어둠의 통불 네, 골드 디럭스입니다. 네, 어, 오늘 할 것은 왜요? 그, 그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께서 네, 신청을 하셨더라고요. 네, 이 밑에 있습니다. 네, 파티클에 대한 좀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, 네, 켜... 먼저 파티클이란 무엇인가? 네, 링크 달아 놓을 건데, 일단은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, 네 파티클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 아바타 속성에 대한 그 부분을 그 말한건데 좀어 파티클로 솔직히 그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테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싫어하는 그런 평균적인 생각이 많아요 어, 저 또한 그렇고요 네네 저는 파티클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파티클은 그 아바타의 네, 특징을 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. 네네 보기 어려운 사람은 좀 귀찮긴 해도 네 이것도 네네 설정 값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언제 걸어 놓을지는 네네 잘 모르겠고요. 네네 일단은 네, 세팅 창에 들어가서 그 아바타 어, 그 아바타 그러니까 자신 거 외에 다른 사람 거를 네 어 뭐라고 하죠 커스텀 이라고 하죠 네 커스텀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 난 공부를 안해서 일단은 커스텀에 들어가서 세이프티에 들어가서 이 커스텀 모드 저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네네 좀 그래픽카드가 튕기는 현상이 발견돼가지고 네 프렌드에 왜 쉐도우가 껴지지 아무튼 제일 보기 싫은게 이거 라이트 앤드 파티시, 파티클 네 이걸 거예요 이게 파티션이거든요 네네 이걸로 좀 몇몇 사람들이 좀 파티클 뭐쇼로좀 테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네, 운안 좋은 파티클 들어가 네 무거운 아바, 아바타로 인해서 네 자신의 게임이 터지기도 합니다. 그거를 만약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래 놨고요네 특히 저는 그래픽카드가 좀 후져요. 좀